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고니온에서 전도에 대해 <웃음> 전도 중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와서 여기서도 복음을 전파하지만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그래도 사도 일행은 계속 일합니다. 여기서는 표적과 기사까지 행하지만, 음, 아, 대적자들의 활동은 더욱 극악하게 나타납니다. 음,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음, 이에 이고니온에서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무리가 믿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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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 지난 주에 보았듯이.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한 핍박을 받아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곳 이곤리온으로 이동해왔습니다 사도의 그행 신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신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이제 그한 걸음 한 걸음의 행복. 그, 또, 말 속에, 생각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 결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러고 저러고, 자기 계획을 세워서 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영혼전의 계획과 그리도의 구속과 성신 하나님의 현실적인 인도를 따라서, 그 발에 먼지를 떠는 것은 저주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인간적인 악감정을 품고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일을 걷어 차는 존재들의 그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일을 하고, 이곳 이고니온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음,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 당시 그 로마의 그두 번째 라고 할 정도로 큰 도시였고 이제 사방으로 다 길이 통해 있었는데 남동쪽으로 향하는 길목에 이제 이고니온이 있습니다. <웃음>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다소 이렇게 이제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길 길인데요. 이제 북쪽으로 가면. 이제, 코마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이제 뭐, 에베소 저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이 이제, 그 높은 고원, 평원 길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웃음> 바울과 그 일행은 그두길가 중에서 이제 남동쪽 길을 택하여 이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남부에서 헬라의 중요 도시인 이고니온을 택해서 그 길로 나온 것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은 항상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선교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성신께서 이곳 지역에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감동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도가 이동하는 것, 그냥 복음 전하는 뜻도 있지만 그곳에 주님의 선택과 언약적인 사랑을 받은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복음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파송을 받는 거죠. 역으로 먼저 그 성신의 역사가 있고 사도가 나중에 가서 확인해 주는 일도 있지만 이렇게 또 사도가 앞장서서 나가면서 이런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음. 여기서의 그 비, 일로 BCD 안디옥에서 겪었던 일과 비슷한 어, 그,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일도 특별히 주께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다 하는 것이 아주 특, 특징적인 점입니다. BCD 안디옥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았죠. 두에 복음만 증거했는데두두 두 부류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는 복음을 받고 한 부류는 복음을 대적하고 아무튼 이곳에서의 그 사역에서도 주의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는 무리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일에 개의치 않고 기뻐하면서 성신에 충만한 능력으로 자신들의 사명인 복음 전파하는 일을 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잔물결이 일어나서, 뭐, 뭐 물론 뭐큰 물결이 올수 있죠. 그런 것이 있어서 여러 장애를 일으킨다고 해도 복음 증거자들에게는 그것이 그 결코 어 넘지 못할 장애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는 일 속에서 이제, 보금 전파 일을 하는 거죠. 우선, 이고니온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대략 130여 킬로미터 남동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천으로 보면 남동쪽이면 저 안동쪽인데. 그러니까 안동까지가 한 130킬로 되려나 모르겠네요. 거기 조금 더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그렇게 이제 가는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캔벨 캠벨, 캠벨 몰가는 약 50마리라고 했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실제로 그보다 좀더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이고니오는 헬라인들에 의해서 도시 국가로 변형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남부 중앙 소아시아의 그 높고 풍요한 고원의 한 복판에 위치한 이 도시는 비교적 아주 넉넉한 생활 형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비시티안디오과 루스라를 택해서 그 권위의 로마의 그 팍스 로마나의 그 권위의 전초 기지로 삼았으나 이고니온는 도시의 성격상 대체로 헬라풍의 도시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 연구가 그 램지, 이제 윌리엄 램지경이 있죠. 이 이고니온을 소아시아의 다메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연 자원이 풍부했고 물이 넉넉해서 기후도 그 온화했기 때문에 크게 번영한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이라는 명칭은 아, 형상을 의미하는 에이콘에서 온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곳 이, 이고니온으로 온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이제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또 이제 여기 그 이방인들을 향하기 위한 그런 기, 기초 이제 베이스 캠프를 뭐 유대인의 회당으로 삼는 거죠. 이, 이곳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회당이 있었습니다. 음? 이제 이제 신약의 교회의 그 예배 형태가 회당 예배와 아주 연계되는데 비슷한 면이 있는데, 아, 이거 일찍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저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없는 형편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경건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해설하고, 나누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약의 그 시대에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그 전진기지가 됐던 거죠. 뭐, 물론, 그 뭐, 수리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아주, 아주 <웃음> 완전한 그런 베이스 캠프는 아니고요. 뭐 일단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웃음> 저들이 이제 이방, 아까도 말씀드린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포기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전도의 효과 면에서 저들을 잘 교육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유대인의 회당에 왔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그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둘이 들어가면 당연히 같이 들어가는 것인데 왜 굳이 함께 라는 표현을 했는가 그래서 <웃음> 헬라우로 카타 토 아우토 라는 그 오구에 대해 많은 주석, 주석가들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라고 해석해서, 마찬가지로, 언제나처럼, 또는 안디옥에서처럼이라고 번역을, 그, 각 성경들은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대상이 유대인들이 주류이고, 이방인들도 유대적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역사를 개관하고 죄사함의 복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구약의 내용을 응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성신께서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세반이, 그, 바울의 설교, BCD 안디옥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가 세반의 설교랑 아주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세반의 설교를 듣고, 이제, 세반을 죽이려고 가편 투표했던 장본인인데, 이제,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예수 그리토를 만나 뵙고, 이제, 주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그런 동일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 부활의 복음. 어, 예수께서, 약속되신 예수께서 작정대로 오셔가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또 성신으로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통치해 가신다. 근데 교회 일꾼으로 사도들이 일한다는 것을 그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실은 이방인들도 그런 연결점이 있어야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영원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혈통으로라도 정체성이 그 아보람과 연계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될, 들을 복음이 그들이 믿어야 될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분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분이시고, 구속주의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제, 구약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다가, 이제, 예표적으로 또 개시되다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겪으셨다. 그래야 그 연결점들이 아주 다 의미있게 되고, 그 연결점 손상에서 이방인들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 그거 그, 그 확고 부동한, 그런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라도 <웃음> 그럴 땐 장로들의 유전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내용이야말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고치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갈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동일한 내용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항상 그두두 로저의 어, 전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헬라주의적인 전선, 하나는 유대주의적인 전선이에요. 사도가 어디를 가든지 이둘 싸움이 있어요. 유대주의적인 싸움. 유대, 유대, 변질된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방의 그, 사상이 있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가고 물리치고 나갈 사상을 성경적으로 성신을 의지해서 증거한 거죠. 우리가 이때 이 공부를 할때 예수님의 행적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결의론적인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항상 부분적인 걸 가지고 전체를 다 도포해버리는 그런 행위공로적 사상을 고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방식으로 부각시켜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 김홍전 목사님의 그 논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는 정치적인 메시아, 하나는 종교적인 메시아. 원래 그것이 정치와 종교가 그, 하나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한 메시아인데 이 사람들이 그를 오랜 왜 이세 이방 세력의 그 압제를 받다 보니까 정치적인 해방을 갈구하여서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소망하게 된 거죠. 고난 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 이것은 굉장히 축소되고 가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아주 힘있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율법을 통해서 자기 율법의 세 가지 용도가 늘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있었을 텐데, 죄를 깨닫고 그리토에게 나아가고 세원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개명이 율법인데, 이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자신들이 그거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공로를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관점으로 자신들의 악과 선을 저울로 저울로 달아가지고 선이 좀 무게가 더 나간다 생각하면 자신들이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이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웃음> 그런 행위 공로적 사상을 고칠 수 있는 내용이 참으로, 어, 부활하신 그리토에 대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토에 대한, 그, 복음 유일한 그것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자, 어, 유대인과 이방인 할것 없이 허다한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일은, 아 지난번에 본 대로 구약의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며 구원의 보편성이 확인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뭐 설교의 기술이 능해 가지고 아주 뭐 헬라적인 학식이 풍부해 가지고 그렇게 증거하니까 아 그래서 그그 그 기술적인 감화력에 아 놀라 가지고 믿은 게 아니고요. 고린도 전서 우리가 1장, 2장에서 그걸 다 봤지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성신이 그 일을 나타낼 일이, 그리도의 그 어떠하심을 나타낼 일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결과가 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게 구원의 보편성이 확인되는 거죠.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확인했습니다. 2사에서 45장, 22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아무튼, 복음을 들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작용으로 역사한 거죠.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선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 쓰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신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구속의 언약 안에서 주권적으로 쓰셔서 듣는 자들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신 구원론에 보면 항상 이제 믿고 회개한 거 이전에 중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그 믿고 회개하는 일이 있는 거죠. 주님이 이미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사랑이 있으니까, 그 복음이, 복음으로 어 유효한 부르심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이런, 중생은 사실은, 내면적으로 깔려있고, 이제 거기에 믿음과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 그존 오웬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기독교의 바른 정보를 제공해줘도 이교 사상으로 흘러가고 자기 의에 빠지게 된다 항상 이두 가지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배반하고만 자기 의에 빠지고 온갖 이교 사상에 빠져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참안 된거죠 안 된거죠 그런데 그 책임이 하나님의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것이 있는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걸 택한 것에도 있는거예요 항상 양면이 있어요 좋은 기회 지기가 주어지는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돼서 살아갈 좋은 기회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옛 사람을 안 벌어 안벌옛 세상적인 그런 쾌락을 버리진 않아요. 자기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자기를 구현하려고 해요. 이게 아주 교만한 건데. 음. 아무튼, 참, 안된 일입니다. 그런 걸 보면. 아무튼, 저들이 그 얼마나 이제 그 복, 한 반응을 보인 자들, 저들이 얼마나 깊이 믿게 되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분명히 구원의 줄거리를 알고, 그런 믿음의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양상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이 그 획시기적인 변화가 있어요 동쪽으로 그 완전히 서쪽으로 가던 걸 동쪽으로 돌이키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그렇죠 물론 아이들도 이제 중생하면 뭐 골목에 나가는 것을 그 꺼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하고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건뭐 통상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성인들은 분명히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보고 찬양하지 않죠. 근데 그게 그런 행함이 없는 사람들. 믿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로 뭐 얘기해도 그 행함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권위가 붙지 않아요. 권위가 붙지 않으니까 누가 존경할 수도 없는 거죠. 존경할 수가 없어요. 말한대로 실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를 승인하고 자기를 편편하고 그게 자기 책임이에요. 분명히. 구원론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라고 50대 50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왔는데 개혁주의 구원론인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좋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참기이한 일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그들 또한 평소에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리의 복음을 듣게 되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행동으로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의 복음과 관련된 여러가지 재료를 받아오다가 결정적인 때 주의 사도를 통해서 그런 복음이 들려지니까 다른 여러 환경을 뛰어넘어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참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소유리 문답 공부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통상적인 절차를 따라 자아가면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어떤 믿음이 요구되는 획시기적인 때에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진다고 거기에 무턱턱 좋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누가 구원될지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알수 없으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고요한 마음으로. 그것 때문에 뭐 울고락 불고락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음. 순종치 않는 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또 계속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게 되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던 반면 또 한편으로 순종치 않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적하는 무리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어요 사실 저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로서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과 아브라함이 바라본 메시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했었더라면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였다면 얼마든지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받고 기쁨을 누리며 성신충만한 태도를 취했을 것인데 저들은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이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그릇되게 그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을 꿈꾸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착념치 않고 자기들의 육신적인 관점으로 의의를 판단하는 율법적인 생활로 굳어져서 그들이 이렇게 이전에 그들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듯이 여기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로 47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참 아주 귀한, 아주 대조가 되는 내용이에요. 말한다고 하지 않고 행한다고 하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부,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것이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분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원에서 그 일을 순종하기로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나 항상 구속사 안에서 종속적인 위치를 자기 표현합니다 창조주의 시고, 구속주의 시고, 심판주의 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는 늘 아버지만 하시고, 아버지만 선을 행하시고, 나는 모른다. 나는 이제 그 뜻에 순종하고 온다. 그런 표현을 쓰셔요. 이게 이제 삼위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면, 우리 이제 신자들의 태도도 나오는 건데요. 조금 알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습게 알고 함부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릇되게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압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을 해야 하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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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순전히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학문도 배운 바가 없는데 우리는 뭐 전통적인 무슨 힐렐 학파, 가말리엘 학파, 샤마이 학파 그. 그런 그런 가마릴 문화에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그 전통 속에서 아주 노하우를 다 익히고 왔는데 저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뭐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항상 학벌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무식한 존재라고 보냐 무악한 존재.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어, 저 외모를 보니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린 아이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을 하면 순종을 해야 된다고 늘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에게는 죄밖에 나올 게 없는데 그그 입을 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게 기이한 일이잖아요. 이게 저 사람이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저런 게 나오나. 그 귀하게 여기고, 참, 하나님의 역사도 오묘하다. 약한 자를 들어서, 그강한 자들을 물리쳐 가신다. 그걸 알아야지. 이 교회는 전부 무식하고, 그냥, 별볼일 없는 사람들 모였네? 이제 외모로 판단하고, 함부로 하고. 뭐, 수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학, 학, 식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똑같아요, 이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종자라고 봐야 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실제에 있어서는 주님의 대적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 이후 사도들이 일할 때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미워함을 받을 것을 미리 예고하셨는데 그와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이제 알곡들을 피박하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 근데 이제, 복음을 알면 미움을 이제 즐겨서 감내하는데, 복음을 모르면 미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뭐. 저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네들만 바울과 바나바에게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까지 선동했습니다. 항상 이제 대적자들은 이게, 이게 수법이에요. 서, 서, 수를 더 많이 늙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이제 싸우게 하는 거죠. 꼭, 그 이제 꼭 같이 말하는 것도 유의상종이지, 비슷한 사람, 신령한 사람한테는 절대 못 가고. 예, 거짓 행동하는 사람하고 아주 친밀하게 가가지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제, 수근수근거리는. <웃음> 이방인들의 구속사 안에서의 위치와 역할의 고귀함을 주로 나타내지를 않고, 어, 삭감하며, 유대인들에게 그저 육신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도 이제는 원가지들이 이제, 이제, 잘이루지고 돌감람 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이제 접붙임을 받아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구속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방인들을 자기네들 밑에 두려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보,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인뭐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꼭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또 자기 특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음. 교회 속에서 내가 뭐, 오랫동안 있었는데, 왜 나를 대접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선동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네. 당시 보면 악한 자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악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짓을 점점 더 심각하게 행해 나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서로 이제 속이고 속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시기심이 나니까 이렇게 이간질을 붙여서 손동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일에 직접 대처하도록 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이게 거짓된 사람들은 문맥을 무시해요. 말꼬다리를 붙잡고, 그, 시비하고, 예? 뭐, 전체적인 흐름을 무시해버려요. 항상 그래요.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상업하고 연락해 하는 건데, 꼭 구분해 가지고, 꼭 상대의 약점을 집어내고, 쳐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시기심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비방하고, 이간 붙여 가지고, 자기네들이 행동할 걸, 다른 사람들이 또더 행동하도록. 아주 교묘한 일을 합니다. 철저하게 옛사람의 심정과 방식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짓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이방인을 위하는 듯한 양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라 했는데 저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말로 아무리 인정 자기가 하나님의 개혁주의자다 뭐 얘기해도 행동으로 드러내요 몸으로 드러내는 게 거의 93%예요 언어로 드러내는 건 7%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그 어투 어투가 뭐 지난번에 38%라고 그랬는데 55%가 뭐 몸짓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 같이,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말로 해도 그 사람. 행동을 보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 진짜 한 백성인지. 몸으로 드러내는 거지. 그러나 너희 그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김홍전 목사님이 그 하신 말씀인데, 진리를 지키려고 아주 뭐 증오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그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 빈집에 이제 500 악귀가 들어가서 더 그렇다, 이거. 이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전, 뭐, 전가, 전쟁의 뭐, 전가의 보도로 삼는 거지. 자기, 결국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이, 이 교회는 그, 김홍전 목사님을 따른다, 그, 그 사상을 따른다고 하면서 전부 엉망이네? 이런 식으로 말해버려. 이 신학교는 그것도 안 가르치나? 이런 식으로 말해봐 이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사실.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500 악귀의 종로로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다스려야 됩니다. 보통은 그냥 같이 이렇게 쭉 서나가는데 누가 이렇게 앞장서면 시기 나잖아요. 분명히 외모가 달란트가 차이가 있어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다르고 여권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정하고 이제 또 오히려 이제 주님이 더 써나가시는 걸 존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시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똑같이 못 미치니까 시기해버리고. 그건 마귀적이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마귀의 종로로서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접붙여야 할 자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종과 이간을 붙여서 대적하는, 하게 하는 술술을 벌이는 것입니다. 출협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거는 저들이 뛰어나서가 아닌 거잖아요. 뭐 신명기 9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지만 그런 내용 저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무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구별된 거지. 저들이 뭐 외모가 뛰어나서가 결코 아니에요.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저들이 의가 뛰어나서가. 그러면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때 얼마나 섬기면서 해야 돼요. 이방인들이라도. 근데 이게 광상 위에서 굴림하면서 이방인들 앞에서 제사장 노릇을 한다고. 그게 제사장이냐 이 말.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항상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기는 성김을 받으려고 일을 할 생각을 안 해. 그게 문제죠, 그런 게. 그러고 이제 뒤에서 술술을 버린. 아무튼 1차적으로 그것으로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에 큰 유익을 얻을, 얻으려고 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단의 술수가 여기서도 예수님한테도 보이고 사도들의 역사에서도 보이고 교회 속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이런 활동을 통해 사단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불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주님의 나라를 회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웃음> 저들을 통해 십자가 사건의 무용론을 외치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일을 가로막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틀렸다고 하는 거니까 유대인들로서 유대인들의 이런 시기심에 의한 일은 지난번 뭐 사도행전 5장 17절로 18절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오고 오는 교회에서도 계속 활동할 거예요 아마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한 사단의 역사로서 그 사단의 그 종로를 타는 세력들이 교회 속에서 더 극렬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적대자들의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도들은 오래도록 거기에 거하면서 죄의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생각했었지만 이전에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환란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을 알려주셨는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그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란,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떨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하던 일을 하라 하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적하는 게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뭐 유대인들의 그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 요구를 했는데 본본 사랑은 그것이 뛰어넘는 거죠. 이제 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돌려대고 뭐 오리가자고 그러면 심리 가는 것이. 네. 유대인들의 그죄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 그르뜩되게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이 또 거기에 부과되어지고 나오기도 했던 거죠. 아무튼 신자는요, 고난받는 게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저주의 형벌이 아니고 영광이에요. 그리토와 함께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토를 미워한 세력이 여전히 미워한, 그 미움으로 활동하니까 어려움을 겪죠.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형통하게 살고 그냥 자자손손 뭐 평안, 꼭 현실적인 평안을 구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 역사 속에 구약에서 이제 그 구약의 신, 신자들에게 그렇게 가시적인 복을 보여 준 것은 그 부요함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부요함을 외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온전한 그 부요함을 다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뭐잘 돼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형통해야 된다.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런 거에 연연. 오히려 감옥에 내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할 일을 하는 거죠. 핍박을 받아도 할 일하고, 뭐 사형장에서도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한국 교회 선교사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기. 그 사도들이 그 사도적 그런 교훈을 아주 행위로 잘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고난을 인내하고 대적자들에게 두려워 떨지 않고 담배히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9절로 11절에 그게 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매질하겠니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신이시 성신을 의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이 기본 기본적인 삶의 그 모든 근간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는 거는 그런 사람이 겸손하지요. 늘 겸비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고 주의 뜻에 복종해서 살아가는 사도들은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든지 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환란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위협에 대해서 우왕좌왕해서 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한게 아니고요. 그런 속에서도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지만 주의 백성들은 더 담대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또 뒤에 결과. 그,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